안녕하십니까 신속하고 정확한 kp 구동산입니다. 오늘은 오천웅 문덕리에 있는 1층 상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상가입니다. 상가 앞에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 앞에 도로입니다. 현재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 땅은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위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현재 이 도로는 비포장으로 되어 있으나 지목상 도로입니다. 8m 도로입니다. 앞쪽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지목은 전입니다만 현재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착한 석갈비입니다. 착한 석갈비는 현재 세입자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보증금 1 천만원에 월 70원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용으로 상가를 임대를 하실 분이나 철거를 하고 상가를 신축하실 분도 가능합니다. 현장 방문하실 때 식당에 들러 음식을 맛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상세 페이지입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투자용으로 가능합니다. 중개 대상물의 종류는 끌린 생활 시설입니다. 지목은 폐지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178 제곱미터 54평입니다. 전 면적은 171 제곱미터 52평입니다. 농취증은 용도지역이 제2종 주거지역이라서 농취증은 필요 없습니다. 건폐율 60%와 용적률 250%로 상가를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는 8m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 면적은 98.7제곱미터 약 30평이 있습니다. 주구조는 조립식 판넬조입니다. 지붕은 판넬 지붕입니다. 총봉수는 1동이며 총층수는 1층입니다. 입주 가능 2023년 4월 31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구성은 방은 없으나 화장실은 한개 있습니다. 사용승인일자는 2003년 1월 4일입니다. 주차대수는 건축물대장상영대이지만 주차할 곳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관리비는 없으나 수도와 전기료는 별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방향은 주출입구 기준 남서향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 70만원입니다. 가격은 2억 5천만원입니다. 상호 지목공인중개사 대표 장지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의로 95 등록번호 4202-2236 전화 010-2487002로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